안녕하세요. 피엠워치입니다 오늘 리뷰는 카쇼의 빅데이트 모델입니다.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케이스 사이즈는 용도 제외하고 39mm 어, 두께는 11.5mm 러그 사이즈는 20m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러그트러그는 45mm입니다. 이 무게는 브레이슬릿이 풀 사이즈일 때 140g 방수는 50m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입니다. 풀사이즈가 140g일 때 손목에 맞게 메탈줄을 몇 마디 빼고 나면 약 120g대의 무게인 걸로 어, 추정되는데 속이 꽉찬이 솔리드 스틸줄이라는 걸 감안하면 어, 남자시으로서 무겁지 않은 무게입니다. 어, 모습과 디자인을 보겠습니다. 이 12시 방향에는 이 시계의 특징 중 하나인 어, 빅데이트가 위치해 있고 6시 방향에는 이 초침이 스몰 세컨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. 시계의 인덱스는 바 모양 의 인덱스인데요. 검은색 다이얼과 함께 차분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보니까 양각 인덱스네요. 가운데 부분에 야광을 바른 이 시침과 분침은 테두리에 크롬 처리를 해놓았습니다. 케이스와 어 브레이슬릿을 보겠습니다 케이스와 어 브레이슬릿은 전체적으로 어 유광의 폴리싱과 어 무광의 브러싱 처리를 번갈 했는데요 글라스를 둘러싼 이 케이스 이 부분은 폴리싱 처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쿠션형 이 케이스 부분은 브러싱 처리 그 다음 이쪽에 케이스 이쪽 옆면 이 부분은 폴리싱 처리 그 다음에 이 케이스 백 부분은 어 브러싱 처리를 했습니다 브레이슬릿의 구성을 보면 흔히 보여지는 이 브러싱된 바디 사이에 이렇게 폴리싱된 두 줄의 조합이 있습니다. 어, 시티즌에서도 이런 모양의 브레이슬릿을 자주 보시는데요. 옆에서 보아니 깡통 줄이 아닌 솔리드 줄인 것 같습니다. 엔드링크의 결합은 단단해 보입니다. 윗 부분에서 봐도 이 틈이 안 느껴지고. 이렇게 아랫 부분에 봐서 아래 부분을 봐도 역시 단단히 결합돼 되 보입니다. 클래스퍼는 푸시 방식의 이일단 클래스퍼입니다. 이세종 조정 칸은 이렇게 한 칸만 있고요. 버클 바닥 부분에는 카시오 글자가 문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. 이게 크라운이 조금 작아서. 돌리기는 조금 불편해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돌려 보니까 손이 큰 손가락이 큰 분들이 잡기에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. 시계 세팅 방법입니다. 1단으로 크라운을 잡아당기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어 위로 돌리면 날짜가 조정됩니다. 2단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크라운을 돌리면 시각이 조정됩니다 시간 조정시 핸즈의 움직임이 좀 작은 편이라는 것도 좀 불편하네요 자, 시각과 날짜를 다 조정하셨으면 이렇게 크라운을 이렇게 다시 눌러서 원위치시켜야 합니다 자야광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다이얼에 빛을 비치고 있습니다.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야광 밝기보다 실제 눈으로 보면 음, 실제 눈으로 통해 보는 야광의 밝기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. 이 시계가 어, 다이버 시계가 아닌 점을 가만히도 저는 약간 불만인데요. 야광을 넣을 생각이라면 좋은 야광 물질을 써서 제조 비용이 좀 높아져도 확실한 야광 밝기를 해줘야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축광을 한 후에 어떤 야광 밝기가 금방 어두워지는 것도 마음에안 드네요 자, 야광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착용샷을 보고 있습니다 제 손목이 16cm라서 약간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케이스도 39mm라서 손목에 잘 어울리는 크기입니다 무게도 120g이라서 120g대라서 무감 부담이 안 가는 무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좀 작은 편에 쿠션형 케이스라 그런지 뭔가 좀 귀엽다는 느낌이네요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비춰봐도 이 12시 방향에 빅데이터는 눈에 확실히 띈다는 점 인상적입니다 이게 약간 돔글래스긴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드러지게 유의가 튀어나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,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날짜창이 크게 보이는 것을 선호하고 약간 이게 독특한 디자인이라서 이 모델을 리뷰하긴 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과 이렇게 날짜창이 잘 보이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큰 매력을 발견할 수 없네요. 국내에서 이 모델을 정식 판매하는 것은 드물고 해외 구매를 해야 되는데 배송료 포함 10만원대 초반에 구매 가능합니다. 이 카시오 비사이드 모델은 일반 카시오 저가 모델에 비해 만듦새가 더 좋은 점은 확실합니다 카시오 저가 시계 브랜드 중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가 세이코, 시티즌, 카시오 이렇게도 언급되는데 이셋 중에서도 찬찬히 보면 쿼츠 중에서는 카시오 중저가에서 괜찮은 모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차 기회가 되면 다양한 카시오 비사이드 모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구독자 분께서는 이미 아시지만 리뷰 대부분의 시계는 바로 장터에 넣어놓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이 모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, 처음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가끔 보시는 걸로 하는데 환영합니다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시계 생활 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